안녕하십니까 4월 2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부진한 실적 발표로 지역은행 리스크가 재부각되며 하락출발했는데요 더불어 4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01.3으로 지난달 104보다 도달됐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 위축되고 있어 비관적인 전망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또한 ASML은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3%나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매출 도나 전망에 반도체 관련 주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네요. 원유는 지역은행 리스크가 부각되며 경기 침체 전망과 이로 인한 수요에 대한 불안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 그리고 기대지수는 74에서 68.1로 위축되며 지난 22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여하고 있는데요 지역은행 이슈도 재국 부각되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은행의 뱅크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역은행 위기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유진선물보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삭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보시는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65% 매도 35%로 매수가 무인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낫삭은 12,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2,7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2,60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가 나요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26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21시 30분에 3월 내구제수주 이후 23시 30분에는 원유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내구제수주 이전치는 0.1% 예측치는 0.7% 원유재고 예상치는 458만 1000배럴 예측치는 166만 7000배럴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 시작전 보잉사 발표가 있으며 장 마감 후엔 메타 플랫폼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배드 앤 비욘드 발표 시간은 미정입니다. 보잉사 주당 순익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1.04달러이고 메타 플랫폼스 주당 순익 시장 예측치는 2.02달러입니다. 배드배드 앤 비욘드 주당 순익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1.67로 예상됩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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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미고시 원기충장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i n today. Bye.